안녕하십니까. 이제 저의 생일 v 앱 아. <웃음> 거기서 그 걸었던 yeah. 그 미션 있죠 쿠키 만들기 오늘 드디어 하게 되었습니다. 와. 아 너무 초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쿠키 만들어 본적 있으세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사실 <웃음> 초 초등학교 동아리에서 쿠킹 클래스가 있었는데 그때 이런 거 약간 선생님께서 음. 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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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는게 있죠. 아, 네. 맛이 만들어 줄게감사니다제 아, 손맛도 많이 들게요, 손맛. <웃음> 손맛. 오안녕 <오케이. 웃음> <웃음> 오, 아이 어떻게? 아, 그냥 오케이. 오, 요령이 생겼어요. 이렇게. 이 네. 익으신가요? 제기시. 많이 해실게요 말껏 하실게요. 반이 <웃음> 가지게요. <만족하실게요. 웃음> 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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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오케이. 대박. 이것도 이렇게 섞는 건가? 네, 섞어주세요. 달달하네. 와. <웃음> 사실 이제 힘든 거는 거의 다 끝났죠. 그치. 그 반죽.. 아니 그 뭐냐.. 버터다 녹였으니까. 약간 그빵에 반은 거의 반죽 아니야? 아니반은 3분의 2?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반죽이 그죠? 솔직히.. 제일 중요한 반죽만 음. 먹을 수 있잖아. 왜요? 설탕만 못 먹는데 반죽만 못었지 이제 이 정도로 크림이해졌으니까 그거 넣어볼까요? 달걀을 넣어 달걀 하나? 두 개. 한 손으로? 두 손. 두 손. 껍질 안 들어가게 어 이거 제가 찍을게요. 잠깐만요. Wait, wait. Go. 소리 보여? 요 Let's go. Oh, ASMR. 와우. Okay. Next one. w uh, 와. w w o 진짜 o w Wow. 니다자 이렇게 두개 w w 이 w 습니다 Wow. Wow. 요요 w Wow. Wow. Wow. Wow. Wow. Wow. o w Wow. w o o w Wow. 좋은데? Wow. Wow. Wow. w o 아요 오 이게 훨씬 잘되네오 뭔가 되게 약간 기분 조, 좋아지는 영상 그 너튜 며칠 치면 나오는 거 알죠? <웃음> 그거 느낌. 기분 좋아져요. I cook it up, I cook it up. 이거 기름 마 이거 기 진짜 이 운동 할래 아니그 요리 하려면 응. 운동해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팔이 너무 아프 그거. 약간 이런 거좀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잡아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 오. 이 아, 이거 해주면 안 되겠다. 자 이제 밀가루를 넣어 그다음에 이제 아몬드가루를 넣었습니다. 아몬드가루. 아몬드. 가루. 나무... 자, 이제 바이킹 파우더도 넣었습니다. 바이킹 파우더? <웃음> 바이킹 파우더. 됐습니다. <웃음> 이렇게, 이렇게? 엄청 털어요. 이렇게. 되면 되고 있나? 네. 이렇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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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덴인데 <웃음> 모래를 이렇게 다금 나오면 다팀분좋겠내 <웃음> 생각보다 생각... 이런 쉬워 보이는 것도 엄청 어렵네요. 나중에 빵집 차리고 싶다. 이런 게된것 된 같은데. l e t 스카 o 항상 <웃음> 이제 우와, 가장 <웃음> <기분> 어려운.. <정도는. 웃음> 아... 잠깐만 잠깐잠깐이거는 찍어야지. <웃음> 너무 기분 좋은데? <웃음> 와 이거 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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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파랗고 오! 거의 다 됐는데요? 거의 다 됐다. 음! 그럼 조금만 더 뒀다가 이제 초콜릿을 넣어봅시다. 이제 그럼 초콜릿 넣어볼까요? 오케이 초콜릿. 가만히. 그럼 이제 메인. 오! 으악. 우와! 와 진짜! 강아지 사러 갔다. <웃음> 와 이거 진짜 완전 진해요. 와 진짜 진한 초콜릿 냄새. 다크 초콜릿. 혼자 아시죠?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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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와. 30분 동안 이제 푹 쉬다가 왔고요. 이제 휴지가 <웃음> 끝난 상태입니다. 여기. 이제 제 반죽도 푹 쉬었어요. 네, 네. 반죽이 이제 매우 차가워진 상태인데 바로 한번 만들어볼까요? 오케이, 제가 그러면 여기다가 정확하게 30g, 아, 30g, 이제 30g. 만들어서 이제 드리면 여기다 아, 배열해주세요. 일정한 크기로 해주세요. 정확하게 30, 30g입니다. 네. 이거 정확 한번 볼게요. 30g. 맞아. 느낌으로 바로 잘 썼어요. 아그 장인의 손길이 네, 장인. 지금 네. 0g이죠? 네. 이거 이거는 참고로 이, 이 이거 종이 있죠. 음. 이거를 뺀값이에 아, 맞아요. 진짜 현실하면 되게 서운합니다. 오 이십 오아 이십오 이십구 뭐야. 그냥 합시다. 와 이거 이거 네. 되게 어려운데 이렇게 딱 거의 가깝게 한와 역시 대기야. 어 이거 동그랗게 해야 돼요. 주먹밥 같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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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역시 뭔지 알죠? Yes, yeah, thanks, thanks, man. 응. 이제 하나만 더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Okay. 좀 작, 게요 아, 29g? 뭐? 네, 29g. 아, 29g 드릴게요. 공간이 없습니다. 이거 약간 그 지하철에서 파는 쿠키 같다. 아, 됐다. 그 정도 넓게 하볼까요 마지막이니까 좀 많이. 음. 됐다. 와우. 와. 그럼 바로 그거 가고시다 Let's go. 바로 그거. 바로 9. Let'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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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익었 오, 오, 우와! 좀. 여기 아래가 좀잘 익었는데요? c h <웃음> 음! 맛있다. <웃음> 음! 맛있다. <웃음> 맛있네. <웃음> 맛있네. <웃음> 쿠키 마, 맛있다. 음, 다 먹었어요. 맛있어요, 와. 아니, 진짜 괜찮은데요? 근데 솔직히 괜찮아요. 음. 진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쿠키, 막이 정도는 아닌데. 음. 근데 진짜 저희가 어, 만들, 어, 만들, 만들었는데 이렇게 한입 먹고 버리지 않는다? 그것만으로도 어. 저는 만족합니다. 뭔지 아세요? 첫, 첫 베이커리. 담아볼까요? 음. 음. 아, 담아봅시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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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내년에 생일에는 이제 쿠키 말고 아잠깐 이거 말하면 <웃음> 해야 되니까 신중하게 쿠키 말고 다른 거를 네, 네. 그러면 은 <웃음> 제이크 형과 정원이 함께한 쿠키 만들기 성공! <웃음> 성공! 유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웃음> 한 달이 <웃음> 지났습니다. <웃음> 안녕! Good.